응, <락> 음, 응, 응, 뭐야? 어, 시간이 음, 매하네 오늘은 일찍 끝내고 자야겠다. 음, 음, 음, 음, 음, 음, 음, 잠시만. 몸좀더데피고 작업해야지~ 다녀왔어~ 다녀왔네~ 너무나 하기 지구나 식사 준비를 하세나~ 근데 작가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~ 글쎄~ 자고 있는 거 아닐까~ 왜 눈만 깜빡였는데 밤이 되어 있지?